안녕하세요 성시윤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뛰어 돌려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뛰어 돌려 차기 모양 만들기 같이 해보겠습니다. 자 차는 발을 앞쪽으로 자 차기 준비 서기를 하고요. 자 먼저 제자리에서 보조 발 들어 올렸다. 자 다음에 차는 발을 끌어 올리는 연습입니다.